네, 저는 오늘 CDK4 테라폼으로 나만의 AWS 리소스 템플릿 만들기라는 발표로 주제, 어, 주제로 발표를 할 네, 커뮤니티 빌더 황성찬입니다. 네, 먼저 목차 설명 드릴 건데요. 그,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발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 이 오늘 발표 주제에 또 CDK4 테라폼 인데요. 그거 소개 드리고 간단한 데모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데모가 동작할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데모를 동작시켜 놓고 CDK4 테라폼의 장점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자 소개인데요. 저는 아, 황성찬이고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커뮤니티 빌더스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AWS 대학생 동아리인 AUSG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연합 IT 동아리 매시업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DDD라는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뭐 판교 소모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프로그래밍 격언 중에 이런 야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d r y 라고 해서 Do Not Repeat Yourself인데요. 어, 반복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같은 아키텍처에 아니면 비슷한 아키텍처에 AWS 리소스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어, AWS 매니지먼트 콘솔, 그 웹, 웹에서 하는 콘솔로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입문자에게는 어, 이걸 직접 반복을 해보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나의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반복적인 업무가 되어버리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1년 동안 이제 뭐 IT 동아리를 할 때마다 뭐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3에서 6개월짜리 단기 토익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IAC를 모르던 나 저는 어 CDK 테라폼이죠. 어, 그거를 모르던 저는 그때마다 항상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 뭐 토이 프로젝트니까 되게 소규모의 아키텍처를 어, 매니지먼트 콘솔로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겹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매니지먼트 콘솔로 만들면 어,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어, 기억을 막 처음에는 기억을 막 더듬어가면서 인프라를 막 생성했어요.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었지? 뭐 구글링도 하고. 그리고 막 보안 그룹이나 SSH 키가 어디 있었지? 그리고 뭐 IAM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실수를 발생하게 되기 쉽고 그거는 또어 짧은 기간 안에 개발이나 기획이나 디자인 다 해야 되는데 어 일정이 지연되니까 굉장히 또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 어 결국에는 이제 내가 했던 작업들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블로깅을 하던지 이렇게 해결을 했었는데요. 블로깅을 하는 것도 어쨌든 제 리소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C를 만난 후에는 저는 이제 명령어 한 줄로 인프라 스트럭처를 배포를 가능하, 배포가 를능배포 가능하니까 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토이 프로젝트는 그냥 명령어 한 줄로 배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속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IAC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가장 좋은 점이 버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버전을 관리한다는 게 어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걸 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인프라가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를 했는지 이렇게 히스토리까지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언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 인프라를 생성을 하기, 하고 뭐 운영에 대한 뭐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어 이게 어떻게 변경될 거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개발망이랑 뭐 서비스망, 이렇게 인프라를 두 벌을 어 배포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원래는 웹, 웹그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걸두 번씩 반복을 해야 했지만 뭐 이름도 지어야 되고 태그도 붙여야 되고 해야지만 이거는 그냥 코드상으로 탁, 탁 하면 두 벌이 땅땅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 주제는 뭐 나만의 인프라 스트럭처 템플릿을 정의를 하고 명령어 한 줄로 배포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리소스 템플릿을 하나 빌드를 해왔는데요 프로비전을 해왔는데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어, S3로 어, S3 하나 띄울 거고요 버킷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라고 부르는 친구가 앞에 하나 붙을 거고 또 엘라스틱 빈스토크 어, 어플리케이션이 뜨고 그 안에 이제 EC2가 워커노드로 시, 실행이 되는 네, 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이 프로젝트 정도면, 개발하는 단계 정도면 어,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거든요. 어, 빨리 이제 무중단 배포도 할수 있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시켜놓고 네 지금 제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엘라스틱 빈스토크의 환경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밸런서 쪽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EC2는 제가 하나 쓰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띄울 그 인프라랑 전혀 무관한 거라서 하나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정의를 해온 어 CDK 테라폼 코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바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 야물이나 이런 것들로 해야겠죠 근데 자바로 되어 있어서 뭐 여기 간단하게 변수 정도만 보시면 뭐 엘라스틱 비스토크애플리케이션에 띄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령어 한 줄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dktf 잘안 보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 확대를 네 제가 어떻게 쳤냐면 cdktf deploy 라고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어, 테라폼에서 이렇게 어? <웃음> <웃음> 네, 어?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 네, 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웃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네, 하나 더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GitHub 액션도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대충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이건 되겠죠. 네, 커밋을 누르면 GitHub 액션이 이제 동작을 할 거고요. 네, 얘가 어, 빌드를 해줄 겁니다. 제발. <웃음> 어, 네, 쉽지 않네요. 네, 어쨌든 맡겨놓고 제게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0,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저처럼 IAC 없이 어, 비슷한 아키텍처 인프라 스트럭처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을 하시고 운영을 해보신 분들 그게 또 지겨우신 분들 그리고 테라폼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뭐 현업에서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AI, IAC로 운영하는 노하우는 다루지 않고요 또 CDK4 테라폼으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를 다루는 노하우도 다루지 않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대보스 어, 개발자 아 대보스의 직군이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제, 제가 준비한 세션은 현업자가 참고할 만한 세션은 아니고요 그 CDK 테라폼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세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이 CDK TF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 AWS 리소스를 다루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제가 맨날 얘기했던 매니지먼트 콘솔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CDK4테라폼을 네,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지만 매니지먼트 콘솔 그 AWS CDK라는 발, 어, 주제로 발표한 걸 보면 항상 이 매니지먼트 콘솔이랑 비교를 해요 굉장히 불쌍한 친구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쉽고요 그리고 어인문자가 어, 인프라를 만들기 쉽고 또 옛날에 IDC 환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걸 처음 마주하셨을 때는 어, 너무 놀랍다, 충격적이다 라고 하셨더, 하시더라고요. 셨하 저는 사실 네 그런 적은 없어서 어쨌든 이게 아주 큰 단점이 있는데 작업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멀티 리전의 인프라 스럭처를 가지고 있다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속한 웹에서 표현하고 있는 리전의 인프라만 어,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뭐 AWS CLI나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훌륭한 툴이 있습니다. 어, 이것들도 어, 이거는 이제 작업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그,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진입 장벽이 있고 또 코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 저 아까 본 것처럼 자바 코드나 아니면 c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 친화적이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AWS CDK라는 툴인데요 어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고 또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것과 비교해서 작업량이 굉장히 적어요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제가 봤던 발표 자료 중에 막 1400줄짜리를 여기서는 30줄 만에 할수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친화적입니다 어네 그러면 이게 단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쓰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어, 새로 나온 CDK4 테라폼 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금 소개드린 AWS CDK 장점, 플러스 테라폼 장점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AWS CDK는 AWS 리소스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CDK4 테라폼은 Docker, K8S 같이 어, AWS 외에 어, 뭔가 베이스가 되는 어떤 컨테이너 기술들 이것들도 어, IAC로 정의를 해서 프로비전하고 디플로이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테라폼의 에코시스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스테이트 파일을 테라폼 클라우드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게 되게, 어, 네,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 CDK4 테라폼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AWS CDK 개발자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해시코프가. 그래서, 어, 되게 좋은 IAC 툴이고요. 그리고, 두달 전, 한두달 정도, 세달 정도 전에 GA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타입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 자바, c 고 라는 다섯 개 언어로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스트럭처를 정의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테라폼을 배울 때 HCL이라는 걸로 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어쨌든 CDK 테라폼이랑 AWS CDK는 친구예요. 그래서 AWS 어댑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이거를 통해서 AWS CDK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어, 그 인프라들을 CDK 테라폼이 해독할 수 있게 호환하, 호환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게 현재까지는 테크니컬 프리뷰 상태인데 어, 곧 오픈이 되겠죠. 훌륭하신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 만약에 현재 회사에서 CD 테라폼을 사용하시거나 어, AWS CDK를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는 어, 사실 안쓸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시,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K 테라폼이 뭐길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이 어, 인프라 스트럭처를 생성을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얘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 안에 AWS CDK가 있습니다 그리고 JSII라는 엔진이 있고요. 테라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JSII는 여러 가지 언어를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변경을 해주는 폴리그프 엔진입니다.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테라폼은 당연히 인프라 스트럭처를 어, 이렇게 프로비전, 실제로 디플로이 해주거나 뭐 싱크해주는 어, 그 엔진이 될 거고요. 또 AWS CDK의 코어 컨셉이랑 컴포넌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익스큐션을 보시면 c d k 테라폼 CLI가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AWS CDK도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이거든요. init, synth, 그리고 deploy. 이렇게 세 스텝인데 어, CDK 테라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CDK TF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 똑같고요. 그리고 또맨 아래, 아래 최하단에 보시면 그 AWS의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도커, K8S, 데이터독 같은 저희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이렇게 IAC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신스 보면 어 제이슨 테라폼 컨피그 파일이 있는데요. 잘안 보이네요. 네. 제이슨 테라폼 컨피그 파일이 있는데 어 이것도 원래는 이제 AWS CDK를 사용한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어떤 YAML 파일로 어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어떤 컴피그 파일로 어, 아웃풋이 나올 텐데 CDK 테라폼에서는 제이슨 테라폼 컴피그 파일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는 CLI니까 어, 우리가 안, 내부에서 동작하는 좀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어, 이게 보면 어, 앱이랑 앱 그리고 스택 리소스 세 가지 어,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 앱이 어, 하나 이상의 스택을 포함을 하고요. 스택은 하나,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는 실질적 실질적인 어떤 AWS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EC2 같은 게 이제 리소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택은 이 리소스들의 컬렉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EC2 제가 아까처럼 S3도 만들고 싶고, 엘라스틱 빈스토크도 만들고 싶고, ELB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스택 안에 그 리소스들을 잘 정의를 해 놓고 프로비전을해 버리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그 환경, 뭐 개발망, 프로드망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스택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배포해 버리면 됩니다. 되게 좋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CDK 테라폼을 알기로 좀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 이 AWS CDK와 CDK 테라폼 어, 이거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네들을 관통하는 개념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Construct라는 건데요 어, 이게 CDK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는 어, Construct의 하위 클래스예요 앱이랑 스택, 리소스 다 그래가지고 하위 클래스니까 당연히 얘네도 Construct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이 추상화 정도에 따라서 컨스트럭트 타입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L1이라고 하면 싱글 리소스의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EC2 하나만 배포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L1 타입이구나. 이 정도로 어, 커뮤니케이션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L2라고 하면 하나 이상의 리소스랑 그리고 펑셔널이 좀 들어간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S3 제가 배포하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서드까지 구현을 했다. 그러면 L2입니다. 그리고 L3는 배포랑 호스팅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포함한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어, 이걸 배포를 딱 했, 했더니, 스태틱 웹사이트가 이제 호스팅까지 된다. 배포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L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가 있으니까, 네. 뭔가 정보를 얻기에 좀 용이하겠죠? 표준화된 용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데모인데요. 제가 아까 돌려놨던 게잘 동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빌드가 잘 됐고요. 네, 어, 다행이네요. 환경에 가서 새로고침을 해볼게요. 아, 잘 떠있네요. <웃음> 아, <웃음> 네, 어, 그래가지고 잘 떠있고 로드밸런서도 잘떠 있겠죠? 이 친구가 잘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여기 잘 들어와 있고요. 이스, 인스턴스도 하나 잘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S3에도 오브젝트가 하나 올라가 있을 건데 굳이 보여드리진 않고요.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어, 여기서 hello 라는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접근을 하면 어 이렇게 빨간색 hello 2022 community day 라고 어네 텍스트를 표현을 해주는 어 html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모는 잘 떴고 근데 이제 제가 아네 제가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자 데모 데모에서 이 데모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테라폼 CLI가 1.1 버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테라폼 CLI를, 아, CDK 테라폼을 설치하기 위해서 n o d e j s 랑 NPM 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JDK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바로 짰으니까 JDK가 필요한데 뭐 타입스크립트나 고 원하는 어, 환경에 SDK를 설치하셔가지고 아,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 커맨드 라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init이랑 뭐 init이라는 그게 있죠. 그 스텝이 있죠. 그래서 CDK init 하고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favorite language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설, 어 입력을 하면 쭉 만들어줘요. 너 여기다가 짜면 돼라고 이렇게 쭉 만들어줘서 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AW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도커를 빌드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Kubernetes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AWS만 만들고 싶으니까 c d k 프로바이더 d e a d d 해서 AWS를 a 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fine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s a code 그러니까 제가 infrastructure를 정의를 한 이후에 cdk-deploy 제가 아까 저를 당황시켰던 그 명령어를 어, 입력을 하면 어, 제가 디파인 i 한게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템, init을 했을 때 생성되는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어, 이게 앱, 앱을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개 이상의 스택을 포함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의한 모든 인프라 스트럭처를 담아놓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앱 밑에 메인, 어, 스택이 있는데 어, 네. 발표 순서가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 계획이 없었는데 아, 뭘 하고 싶었냐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을 할 건데요 네 이런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어? 지우면 안되죠? 어, 오늘 좀네 블루로 바꿔놓을게요 여기서 이게 css 코드인데요 블루 블루로 바꾸고 커밋을 하면 다시 기터브 액션이 돌고 배포가 알아서 잘될 거예요 CDK 플로우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CDK 테라폼에 어플라이까지 어, 해버리면 어, 위험성이 선언적으로 관리한다는 장점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데모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네, 메인 스택, 아 스택을 볼 건데요 어, 리소스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코드를 좀더 보면 어, 제가 정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부, 무중단 배포를 원했으니까 어, aws 프로바이더를 일단 빌드를 해 놓고요. 그리고 또 ec2는 사실 제가 만든 코드 제가 가져온 템플릿은 없는데 어 가장 대중적인 그 이름이라서 가져왔어요. 뭐 ec2를 만들고 싶으면 ec2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스택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어 s3와 어떤 그 엘라스틱 빈스토크 elb 정도만 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어 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토이 프로젝트를 할때 거의 이 정도의 어...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라우트 53도 붙이고요, ELB도 붙이고 어, 엘라스틱 빈스토크 안에서 뭐 클라우드와치로 로그도 외부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RDS도 당연히 쓰고 싶고요 람다 필요하면 쓰고 S3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그냥 뭐 제가 해커톤에 가던가 아니면 토이 프로젝트를 할때 시간이 없다 그러면 CDK 디플로이딱 쳐버리면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나만의 리소스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배포한 게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엔잘될것 같아요. 네, 지금 코드 같은 걸 제가 깃허브 액션으로 정의를 해왔는데요. 어, 뭐 디플로이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 네, 빨간색이 떴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인데요. 이게 뭐 바뀔 거다. 어, 포스 리플레이스먼트 될 거다. 그리고 뭐 네. 그래서 이 이거를 쭉 이거를 플랜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랜을 보여준 다음에 너 이거 진짜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어프로브를 누르면 실제로 배포가 일어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자동으로 해 놓게 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협업에서는 따라하시면 좀 위험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배포가 이렇게 엘라스틱 빈스토크라서 조금 느리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조금 느린데요. 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잘 오셨죠? 네. 저도 발표 준비하느라 힘. 힌... 어, 네, 됐네요. 자,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면 성공입니다. 저는 그러면 네, 강력 새로 고침하면 와, 바뀌었네요. 오, 신기하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CDK4 테라폼 사용 후기입니다. 어, 다시 보는 IAC의 장점입니다. 어, 이게 그 자바 코드로 제가 짰잖아요. 근데 그 컴파일이 성공한다고 해서 항상 이 배포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실제로 어플라이 해보면서 플랜을 보고, 얘가 되게 친절하게 에러를 뱉거든요 너 지금 이거 배포하고 싶지? 근데 이거 없어서 안돼 아니면 너 이거 배포하고 싶지? 근데 너 이거 이미 있어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각 리소스들의 필수 요소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AWS 서비스를 어, 공부하실 때 되게 차근차근 차곡차곡 아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얘네들이 협, 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객체로서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과금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실 그이 인프라를 내리는 것까지 데모를 준비해왔는데 안될것 같아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 그 명령어 한 줄을 치면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을 치면 제가 방금 어 올렸던 명그 리소스들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어 이거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려서 과금이 엄청 많이 되고 AWS, AWS한테 되게 빌었었잖아요. 고객센터에 가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덤빌면 테 덤벼봐 라는 느낌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커톤이랑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어떤 단기간의 기획, 디자인, 개발, 발표까지 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서 제가 템플릿을 딱정해가지고 디플로이 해버리면 우리는 개발자니까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만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미리 말해버렸는데 어, 네, 그렇고요 어, 만약에 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것은 어, IAC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IA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CDK를 사용하시거나 테라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이거, 이거에다가 한 가지 더, 뭐, 이렇게 덤으로 얹어주는 기능들이 많네? 라고 생각하시고, CDK4 테라봄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네,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뭐이 세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네, 메일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발표한 거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네, 이것도 다 떴으니까 발표, 주...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